싱크. 저희는 이제 밥 먹고 폭포를 보러 갈 거야 폭포. 그냥... 야 폭포 보면서 화장실 가면 진짜 대박. 아 진짜 밥 먹고 사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산 위에 보여 저거? 음, 네. 어,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 풍경 너무 좋다. 선지연 여기 왔는데요. 이렇게 소개소처럼돼 있어. 여기 진짜 오랜만에 보다. 번데기랑. 네. 여기. 어, 이거 뭐야? 천향 주스. 천향? 한라봉이 더 맛있다며. 그랬나? <웃음> 네. 맵혀서 옆으로 걸어가야 되다고와 <웃음> 우리가 막 이렇게 있다. 이쪽으로 이제 가면 돼요 아 근데 진짜 시원하고 좋다 <웃음> 이거 포함을 해야 된다고 이거 <웃음> 너무 귀여워 아 저기 미운 우리 새끼인가? <웃음> 근데 우리 새끼가 왜 미워? 이 옆을 박혀가지고. 이 옆을 던것 같은데. 아, 저게 동전 던지는 건가 봐요. 어, 던지면 안 되잖아. 아 봐봐, 여기 사람들 진짜네? <웃음> 아니, 진짜. 아니, 말을 믿으라고. <웃음> 너무 기분이 설레. 야, 숲을 봤으니까 가자. <웃음> <웃음> 무슨 아니, 어제도3 3 1 7봉 올라가는데 <웃음> 계단이 나오니까 굳이 안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 가자. 이러 언니 같은 날은 화장실 위치를 최대한 알아놔야 돼 왜? 소아가 살려 어 여행에서 중요한 거 화장실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데 푹푹! 어?? 우와! 우리 엄청 많아 이게 다우리예요아 근데 진짜 웅장해진다 더 와야 돼. 더. 더. 오케이. 음, 한번 보인다. 구름 때문에 산다. 와. 예견 사장이고, 돌인데 형은 지금 피곤하다고 신다네요?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해변을 가봅시다. 이제 얼마 만에 갔는 모래야. 속이 뻥 뚫려. 저 얼마 만에 지금 바다지? 사진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공항이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여기 가고 다시 이렇게 공항으로 가면 진짜 한바퀴 를다 돌았어 제주도를 진짜 리얼로 한바퀴 를 돌았어 겉에만 속은 안 들어갔어 이거 어제 산 레드향 아니, 밥 먹기 전에 할라홍 주스를왜떠 먹는 거야? 아 목말라. 벌써 밥 맛있게 먹는 거. 이게 버터 아니 마가린하고 부추 양념장인데 불소밥에 넣어 먹는 거고 김치 콩나물 시금치 양배추 돼치식젓 파리. 아, 이거는 모르신데요 엄 <웃음> 그게 뭐지 그 진짜 잘 먹었다 그거 궁채 맛대요 장아찌 사장님도 한번 누가 선물로 줘서 먹어봤는데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문해서 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로 피클 한번 담아가지고 촬영하려고요 식감 너무 좋아 이제 공항으로 출발 네 여러분 이렇게 제주도의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원래 내일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스케줄이 갑자기 또 생기는 바람에 네 지금 오늘 내려갑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요리나 만들어 봤으면 음식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싱크!